침치료, 내일 받아도 되나요? 생긴 지 얼마 안된 급성 통증은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치료는 초기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인 침치료는 매일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침의 경우 일반적인 침보다 피부속 깊이 침습하여 회복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1, 2회 정도의 시술을 권합니다. 또한, 약침이나 봉침의 경우 용량이나 반응에 따라 매일 또는 2~3일 간격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니 원장님과 상담 후 치료 계획에 맞추어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100초 한방 침 치료 후 운동해도 되나요? 치료 당일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괜찮으나 무리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이나 과격한 근력 운동은 침치료 다음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침치료 후 피곤함을 느끼는 침몸살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침치료에 신체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면역반응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1, 2일 후면 통증이 가라앉고 한결 편해집니다. 그럴 때는 운동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초한방